했어? 우리 자몽이 우리 자몽이 는 육포 좋아해 시야 했어 한타은블루랑 시야 안 했는데 남편 덕에 먹는 줄 알아라 한타야 블루는 아빠 덕에 먹는 줄 알아라 블루야 우리 자몽이는 많이 줘야지 우리 자몽이 잘했어 어, 자몽이 패디 시하고 기다리는구나 실 어, 여기, 여기 있다 있거든 여기 따끈따끈하게 이거 기다 아이고 우리 자몽이 시하고 기다려 시아하고 기다려, 자몽이! 간식 달라고! 아이고, 우리 자몽이가 시야를 했어요! 아이고, 간식 빨저좀 빨리 줘! 빨리 우리 자몽이는 근데 이거 안 먹은다? 이거 안 먹어. 이건 한, 블루랑 한타랑은잘 먹거든? 이거 뭐야, 이거 타지마! 이거 간식, 자몽이는 안 좋아. 저번에도 배어버렸어 우리 자몽이 육포 좋아해. <웃음> 자몽이가 시아하고, 블루랑 한다랑이다! 아우, 간식 먹고! 간식 엄청 먹었잖아! 집으로 가야지. 자몽, 그럼... 다시 또 먹고 싶어? 자몽, 다시 또 먹고 싶어? 아이고, 아이고, 엄마 이봐야 해. 자몽이 안에 계속 있는 그런 관아 자몽이 식 먹었잖아. 그래서 삼촌 시했어 그럼 왜 이렇게 다 온다? 시안 하고 간식 을 먹고 아주 웃긴 녀석이야 아, 자몽이, 자몽이가 베 됐다 지 하고 온 가족이 간식 다 먹네. 우리 자몽이 덕분에 그치쥐 그치? 아빠가 최고야. 아빠 덕분에 자몽아, 블루랑 한타랑 아. 오늘 미용 가자. 가서 응? 한번해보고난안 들면 또 향아야가 해줄 거야. 오빠은 거기 샵에 한번 가보자. 마음에 안되면 들면... 말해, 자몽아. 그럼 형아가 해줄 거야. 시간 내 가지고. 블루랑 언더랑도. 어이구 안아줘. 차례 차례 안아줄게. 샵에 한번 가보자. 거기 사장님 친절하시다니까. 가서 해보고 우리 현가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말해. 그럼 오빠야가 해줄 거야. 아, 아단다니라고 룰겠지 마라 룸마리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 마리아 리아 마리아 마리아 아마아아아아아아 r t s TV